오늘은 고등학생이 되고 첫 등교를 하는 날. 어, 내가 고등학생이 되다니. 너무 떨려! 아, 가방은 챙겼고, 교복도잘 입었고, 이제 출발!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마스크. 어, 어, 마스크 안 써도 되지? 몇년 동안 쓰고 다녀서 깜빡했네. 답답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니. 이제야 좀 학교 다닐 만 나겠네. 그럼 학교로 출발해볼까? 나나 아휴... 돼지가 내 밤인가? 어머! <놀람> <거봐>! 도도야! <놀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내 어린아? 야 같은 학교 배정된 건 알았지만 같은 밤까지 됐을 줄은 몰랐어 이게 웬일이야! <놀람> 어 그래 그래 이지배야어야호도 학교에서도 우리 절친으로 지내자 어? 어? 어 야, 여기 앉자 여기 여기 내 옆자리거든? 어 옆자리 어, 앉아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야 늦게 출발해가지고 앉을 자리 없을까봐 걱정했잖아 아이 걱정하지마 내가 맡아놨지 어? 어? 어. 야 도도야 쟤 진짜 이쁘다 그치? 어, 아, 쟤? 아이, 나도 교실 들어오자마자 그 생각했어. 쟤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아, 예쁜 애는, 쟤처럼 예쁜 애는 못 봤다니까. 그러게. 얼굴이 싸가지 없게 예뻐. 뭐래? 아, 친해지고 싶으니까 같이 인사하러 가자. 그래? 응. 저, 안녕? 어, 어, 아, 안녕? 아 반가워. 내 이름은 요루루야.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쁜 애가 있길래 친해지고 싶어서 많 걸어왔어. <웃음> 어, 내 이름은 어 도도야 도도. 고마워. 내 이름은 단미연이야. <웃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아 어. <웃음> 고마져 나너 진짜 예쁘다. 학교 다니면서 너만큼 예쁘 애는 처음 봐.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래 마스크 좀 벗어봐. 마스크 벗으면 이쁠 것 같은데. 어, 아 어, 마스크. 어, 그게 어, 아 사실은 내가 아이돌 연습생이라서 그 함부로 얼굴을 보여주고 그럴 수가 없어. 아이돌 연습생? 어머 <웃음> 어머 어쩐지 아이, 너무 예쁘더라. 아이돌 연습생이었구나. 어디 연습생이야? 어, 그게 아, 지. UGH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UGH 엔터, 진짜 큰 소감사잖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웃음> 아, 별거 아니야. 야, 여기 있는 미연이가 대 대용... 자, 새학기 첫날이라 다들 어색하고 정신없었지 수고 많았다 조심해서 집에 가려무나 야, 오늘 아침에 인사가 미연이 있잖아 1등교 어, 첫날부터 소문 쫙났더라 아, 어, 진짜? 아, 어, 예쁜데다가 UH, UGH인가? 거기 엔터 아이돌 지방생이라고 학교 전체 소문이 퍼졌어 어이 예뻐서 부럽다 나도 예뻐 서면죽겠어 그러게? 그래, 그래? 마스크 벗스 얼굴 진짜 궁금하다 얼마나 예쁠까? 아이 말이라고 해딱 봐도 존의 포스 여신 좔자이잖아 어? 나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한다 어이 카톡해 응야요르르 엄마가 밥 먹으래 아 오빠 방에 녹화하고 들어오라 했지 아유쩔저쩔난 저랬으니 내려간대 어 가든지 말든지아 잠깐만 오빠 오빠 어. 오빠 친구 중에서도 유지에이치엔터 소속 아이돌 지망생 있지 않아? 아그탱아가어 응. 나랑 같은 반에도 유지에이치엔터 소속 아이돌 지망생이 있다? 진짜 이뻐아 그래? 이름이 뭔데? 뭐라더라 단미연이라던데? 어쨌든 엄청 예뻐서 학교 전체가 난리야 그래? 어우, 근데 걔는 이쁜데니 네 얼굴은 왜그 모양 그 꼬림? 뭐? 토로 빛빵돌아빵 좋은아침 <웃음> 와 미연아 이게 다 뭐야? 어, 글쎄 등교하니까 내 자리에 쌓여있던데 우와, 예쁘니까 이런 선물도 사봤네 그렇다야 뭘와 <웃음> 그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틴트잖아 이거 진짜 비싼데 음.. 그래? 한번 발라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냐 마스크 벗고 발라야 되잖아 어제 말했던 것처럼 난 얼굴을 함부로 보이면 안 돼서 아 어, 그런가? 허! 그래? 근데 내가 듣기로는 아이돌 연습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막 얼굴 가리고 다닌다고는 하진 않던데 선물 받은 건데 한번 발라봐 아, 어, 그... 그게... 나는 데뷔조 연습생이랑 회사에서 따로 말한 거야 응? 그런 게 어딨어? 설마 그냥 네가 마스그 벗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도도야 너는... 못생겨서 아이돌 지망생 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 현직 아이돌 지망생인 내가 그렇다잖아 왜 뭣도 모르면서 왜 자꾸 마스크를 벗으래? 어? 어? 어, 뭐? 뭐? 못생겼다고? 뭐 미연아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유류상종이라는 말이 딱 맞네 못생긴 것들 다니는 걸 보니까 오, 오. 이래서 난 못생긴 애들이 싫어 오, 오, 오. 나 못생겼대 저 기집애가? 오, 오. 나 못생겼대 아 오. 아니야 너 조금밖에 안 못생겼어 나 너랑 닮았어 아! 딩동댕동댕 음 중학교 때 급식은 맛없어서 진짜 먹기 싫었는데 고등학교 급식은 진짜 맛있지 않아? 어한더먹을야한그더먹 어. 설마 너또 먹어? 어 왜? 너는 자기관리나 몸매를 가꾸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나 봐 뭐? 얼굴이 안 되면 살이라도 빼야 하지 않을까? 진짜 너는 인생이 완전 대대로 되란가 봐 진짜 별로다 어째 제 말하는 뽐새가 점점 더 이상해진다? 나도 몰라. 난 허물 나난물이 멈추지 않아 <웃음> 어. 미..미안아! 너 정말 예쁘다! 이..이거 내가 매점에서 사온 우유인데.. 나 먹어! 됐어! 우유는 살쪄서 안 먹어! 너나 먹어! 너는 이미 살쪘으니까 상관없잖아! 헉헉헉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아니야 친구는 친구를 닮는다고 둘이 어정 똑같니? 너희인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 대체 뭔 자신감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진짜 이 학교는 못생긴 애들만 잔뜩 모여있나? 눈 썩겠어. 아. <웃음> <웃음> <웃음> 뭐뭐뭐. 진짜 어우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자기는 어? 마스크 벗은 거 한번도 안 보여줬으면서 그러니까 어? 어? 잠시만 여보세요? 야 단미연 응? 야 단미연? 뭐야?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았어? 아. 어. 유지 H 엔터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거구라지 불와라니 어? 우리 오빠 친구가 거기 연습생이거든? 너같은 애 연습생 명단에 없다잖아 어? <웃음> 너 연습생이라는 거 어? 마스크 못 벗는다는 거 그거? 어? 거짓말이었지? 어? 너 마스크 못 벗는 거 마귀콘이라 그런 거지? 어? <웃음> 아니거든? 그렇다면 벗어봐 아니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마스크를 안 벗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너희 따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 진짜 어, 못 찾겠네 벗어! 배고 봐, 이럴 줄 알았어 어? <웃음> 너도 남 얼굴 비하하면서 다닐 만큼 예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연습생이라고 구라치고 다닌 거 정교에 소문 쫙 내기 전에 네가 외모 비하하고 상처 준 애들한테 가서 사과해 알았어? 그렇게 마기꾼이었던 미연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소문이 날까 무서웠던 건지 외모 비하를 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사과를 돌리고 다녔다 뿅 와요, 안녕. <뮬러> <뮬러> <뮬러> <뮬러> <뮬러> <뮬러> <뮬러> <뮬러>